성한이 하나도 없어. 다 말랐죠? 네. 굳이 퍼라시 가지고. 네. 아시 푸는 거 부지런할 줄 알았는데 네. 실망입니다. 양파 뿌리 뻗은 거 보이시죠? 우와 그 양파 뿌리예요? 예전부다 네, 양파 뿌리입니다 여기. 오 엄청 깊게 들어가 있네. 아 대단합니다. 네. 그럼 지금 또뭘또 해야 되죠 여기는? 지금부터 이제 양분 공급을 해줘야죠. 아. 네, 저는 경북 구미에 슈퍼농부 양파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지금 말라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양파를 살리기 위한 아주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요건데요. 요게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농부의 양파밭에 왔는데요. 합니다. 양파가 <웃음> 성황이 성황이 피라도 피라도 없어. 성안이 하나도 없어. 다 말랐죠? 네. 부디포라 하시고 가지고 네. 좀아 소중구가 부지런할 줄 알았는데 네. 실망입니다. 이 뭐야 이 마른 가지밖에 없네. 큰어 났어요. 잘거 이거? 새로 나올라 옵니다. <웃음> 진짜요? 네. 이게 올라온다고? 예. 예. 빌미에 뭐 지금 아무것도 없죠. 12월달 그때는 이렇게 바래바닥게 파랗, 있었는데, 겨울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말랐습니다, 벌써. 뿌리가 그 워낙 깊게 잘 박혀져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봄 되면서 날씨 따뜻해지고, 비한번 오고, 양분 공급해주고 나면, 새 잎이 다 새로 올라옵니다. 양파 뿌리 뻗은 거 보이시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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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가 그렇죠 뭐 마라톤 시작했는데 뭐 5km, 10km 뛰어서 조금 빨리 간다고 걱정 안 할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웃음> 이 뿌리가 여기까지. 이야, 이거 참 봐도 신기하네요. 봐도 신기. 어 뿌리를 만져보니까, 어, 힘이 느껴지고 생명력이. <웃음> 그리고 비닐한 수분이. 이렇게 흙으로, 지어, 손으로 지었을 때 뭉쳐지죠, 이렇게. 아, 딱 탑에서 뭉쳐지네요? 네. 이렇게 부드러운 흙이지만, 네. 이렇게. 꽉 뭉쳐질 정도로의 수분이 비닐 안에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네. 어, 겨울을 잘 버티고, 이렇게 뿌리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2월 어느 9일인데, 네. 그 추운 겨울을 다 이겨내고, 네. 지금 이렇게 양파가 살아있네요. 네. <웃음> 난 죽은 줄 알았어, 이게. <웃음> 아, 대단합니다. 네. 그럼 지금또뭘또 또 해야 되죠, 여기? 는 지금부터 이제 양분 공급을 해줘야죠. 아, 그동안 굴렀죠, 애들이. 많이 네, 이제 겨울에 잠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비료를 한번 주고, 어. 어, 비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온도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 이제 탄력 받아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뛰어야죠. 자, 그럼 가장 필요한 그, 비료가 뭡니까, 지금? 슈퍼추비 줘야죠. 주비. <웃음> 네, <Vale>, <Words> 일반 다른 비료들보다 이게 질산태 질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료를 살포하고 나면 어, 작물들이 빨리 흡수를 합니다 <놀라> 빨리 흡수해서 성장을 하겠죠 여러분 근데 그슈퍼추비가 그동안 한 6개월? 6개월 동안 안 나왔죠? 6, 7개월, 1년인가? 작년 ]인가? 4월 마지막 생산하고는 지금까지 원재료 수입이 안 들어와서 생산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드디어 네. 출시가 됐습니다 네. 유럽에서 그 필요한 원자재를 네. 공급받아서 네. 네. 지금 2월부터 생산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지금 잠자고 있는 양파를 깨우시려면 많은 양파를 지금 깨우시고 이제 성장을 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 어. 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뭐 요소나 요한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어. 저같은 경우는 질소 칼이 마그네슘, 붕소, 아연, 칼슘까지 들어가 있는 슈퍼추비를 사용해서 작물들을 좀더 튼튼하고 균형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슈퍼농비가 농민이 농민을 위해서 만든 그이죠 슈퍼추비 네 근데 그 슈퍼추비에 런는 성분이 네. 왜 들어간 거고 왜 필요한 겁니까? 음, 우리가 고기 좋아한다고 고기만 계속 먹으면 안되죠 네 밥만 먹어도 살수 있지만 야채도 먹고, 과일도 먹고, 생선도 먹고, 여러 가지 골고루 먹으면 훨씬 더 건강하겠죠? 네네. 예. 네. 건강하게 잘 키워야 됩니다. 다, 다 돈인데. <웃음> 그, 그 아까 말한 성분들이 다 그런 성분이다? 네. 예. 이렇게 깊 듯이. 농민이 아니면 몰라요. 예? 네? 음, 농가 분들이 사용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대비를 많이 모으시거든요. 이렇게, 어, 겉에만 보더라도 부수기좀덜된탭비죠똥 자체가 덩어리가 져서 이렇게 깨져있지를 않죠. 네. 전부 다 뭐, 뭐 핸드볼공, 축구공처럼 이렇게 덩어리가 큰 덩어리들이 이렇게 막 있죠. 네. 저게 깨져서 이렇게 톱밥처럼 부드럽게 어, 이렇게 만졌을 때다 분리가 되고 이렇게 냄새가 안 나고 이래야지만 이작물에 피해가 안 생기는데 지금 이런 덩어리들을 밭에 뿌리고 아무리 노타리를 몇번 치고 경운 작업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이 덩어리가 깨지지 않고 어작물밑 뿌리 속에 태비 위에 작물이 얹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 가스가 발생하면서 그 뿌리에 장애를 줍니다 이런 태비들을 하우스라든지 노지 밭작물에다가 뿌리신 다음에 어, 대비 가스 피해를 조금 덜 보시고 농사를 조금 더잘 짓게 하시려면 어, 살포한 다음에 슈퍼옥토로를 어, 50평당에 한포 정도 사용을 하신 다음에 노타리를 쳐놓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미부숙 대비들을 빨리 부숙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음. 어,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가스 피해를 받을 확률들이 많습니다 생육 상태가 안 좋다고 제가 농가들을 한 번씩 방문해서 가보면 그 밑에 땅을 파보면 이런 덩어리 미부숙 퇴비가 나옵니다 그 가스 장애거든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퇴비들을 미부숙 퇴비를 조금 빨리 뿌리신 다음에 슈퍼옥토로를 사용해서 50평에 한포 정도 사용하시고 경운 작업을 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훨씬 피해를 많이 줄여 줄 수가 있습니다 태비 음, 피해를 줄수 있다 네, 태비 가스 피해를 많이 줄여 줄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태비 미부숙 태비 안에는 아무래도 어 좋은 균도 바실러스 균 이라든지 좋은 균도 있겠지만 나쁜 균들 곰팡이 균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어, 안 좋은 균들을 억제시켜서 활성화 되지 않게끔 그런 역할도 많이 해줍니다 Here we go.